자, 이제, 명제, 정말로 명제 설정에, 명제 설정에,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명제를 어떻게 설정하는, 이게 유능한 그, 카운셀러의 장점이다. 먼저 파악하는 거. 상대를 안 해야, 내가, 어떻게? 이게이있잖지내작 그죠? 상대를 알아야 내가. 그러면, 우리가 상대를 모르는데, 무슨 뜻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십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봐도 돼. 일단, 응? 음? 소위 관심법. 사람 나이만 딱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 뻔해 알아요. 답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다 가르쳐 준다는 거다. 이거. 왜? 그거는 인생사이하고 똑같으니까. 아무것도 안 봐도 돼. 나는, 나이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될 것인가를 흔히 알아 자기도 스스로 다 알아 단지 논리적으로 정리를 못했을 뿐. 이다 그게 별로 필요 없다 이말이야뭐 닭비가 어떻고 뭐 말비가 어떻고 이런 것들가 어떻고, 어떻고, 어떻고 진짜 잘 없다 이말이야 자기 나이에 따라하면 시시각각으로 전현으로는 이것들이 다칭찬는거든 그러면 이 상담사가 어 상담사가 오는 거 상담하러 오는 이유가 뭘까 상담자가 물으러 오는 이유. 속 터집니까? 속이 어딨는데?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담자가 오는 거는 우리가 자작 증해져 있다. 이 이상 없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궁금하고, 결정을 못했어 이 다섯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도 없다 이번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이유인데 여기서 답을 못하겠나 가두도 뭐 필요 없고 사주도 필요 없다 그렇죠 이거 하면 뭐. 힘들고 뭐가 힘들까 몸이 힘들다 어. 몸이 힘들다, 어렵다, 일이, 어생하지 어렵다, 고통스럽다,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통스럽다, 그치? 궁금하다? 궁금하고 궁금하다고 온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간첩들밖에 없다. 저위 말하는 간첩들자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은 내가 저나주 봐봐 이, 여러분이 천부경 타로카드 상담실 해갖고 딱 문을 열게 되게 되면 첫번째 오는 손님들이 뭐 궁금해가 지고저 사람이 뭐하는거 궁금해가 지고 전부다 점제들만 물으러 와 응. 음. 음. 음. 전부다 첫번째 먼저 오면 전부다 점제들부터 먼저 와그렇긴 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흑운지 알겠지 왜그 사람들이 오겠나 그래서 궁금하다는 거 이거는 궁금하다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안티 안티 쪽이 더 많아 오케이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 자그 다음에 제일 훌륭한 사람들은 이 사람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 거다. 이 사람 말 들으니까 하는 게 좋다. 이 사람 말 들으니까 하지 마는 게 좋다. 어느 거 해야 될지. 자기도 지금 뭐라는 거야. 이걸로 가면 성할 것인냐 망할 것인지 궁금하잖아. 그치? 어, 판단을 가. 판단과 결정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는 사람, 이 사람이 온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상담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미리 결정을 해놔놓고, 동조자를 얻기 위해서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초치면 좋겠나,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부로 이 극단적인 말안 하고, 부드럽게 한다 그래 놓고, 여기서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될수 있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 어 한글은 어떻게, 말이 끝나봐야 답이 있다고 했잖아. 그죠? 가다가 가다가 가다가 가다가 좋은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밥은 어떻게? 맨 마지막에 가서는 안 하는 게좋겠어처음부터다 좋은데 마지막에 밥은안 하는 게좋겠어 왜? 이렇게 되는 거잖 왜? 우리가 표정왜 그게? 지금까지 한 거는 그거는 답이 아니야 왜? 결과를 취해 다 당신은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안돼 이렇게 한는게아니 그러면 왜 하는데? 이런것 때문에 안되는데 아저씨 우리 금주만 했고 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지마라 하는 이유가 있잖아 그는왜 그럴까? 우리가 묵고 살기 위해서 재미로 터집이 그 아니지 더 궁금하면 더 궁금하면 복채 더 내라 그렇지? 그러면 수리사들도 부르셨네. 자 갈매기도 그리고 운도 그리고 풀도 그리고 파도 그리고 이것도 잘 거리가지고 그래서 하는 것이 조금 힘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치? 보통 뭐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단계가 그 내면적인 것을 풀어줘야만 이 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말을 안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까 했지만은 그냥 맞춰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맞습니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아니요. 나는 아닌데. 그럼 좀더 아니라고 답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답할까? 지금 답할 거가? 에그그사람도 그래도 상담하러 왔는데. 그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아이씨, 그런 말 하면 안 되니까. 절대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기본이, 우리 기본이 영혼의 문을 열어야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문을 열는데 어떻게 열 것인가, 이거다. 영혼의 문이라 하면, 만약 영혼의 문이란 것은 영혼이 서로 교감이 될수 있도록 내 말이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다고 답하는 거야. 그잖아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다고 답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맞아도 아니요 틀리도 아니요 그럼 난 어디 어떻게 답할까 아아 그것도 뭐 조상 타련 해가지고 그 영혼의 문이 여리는 사람이 있어 ,이? 있지만은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야 영혼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다고 그랬죠 에헤이, 참말로. 문을 똑똑 두드리면 안 되지. 음. 이리 오느라, 이렇게 해갖고. 영혼의 물을내기있어 영혼과 영혼의 카운셀러와 상남사의 소통이에요, 소통. 소통을 하죠. 내가 말하는 게 틀리시면 아니에요. 맞으면,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고 하면 이 사람인 데는 어떤 논리를 펴야 되겠나 이것이 우리가 핵심 키워드다. 오늘 오늘 교육의 핵심 키워드, 키워드가 이 사람하고 소통이 돼야 뭐 상담을 하든지 하지. 소통도 안되는데 누구만 또 소기에 경력기 하면 되겠나? 저렇게 네? 딱 한다는 하게있다 무조건 막, 막 어디에 그지? 시비 딱 해보고, 반응갖고 대지만번팍 찔러보고, 어떻게 할 뜻이냐 이런 걸 판단을 딱 해보고 그때서 이제 마음을 문을 열라고 한다이 거지 그럼 안되고 우리는 아까 지금 어떻게 해? 상담은 말로 하는 것이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사람은 요런 사람이 요런 사람이 오는데 요런 사람인데 엄포를 놔서 좋은 일이 있겠나 그래 엄포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엄포에 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웃음> 어, 그것이, <웃음> 이제, 무당의 특유의 <웃음> 그 수법이다. 여기 뭐, 어, 아그래놓고 어, 무슨, 뭐, 어, 무슨 사건이 터진다든지, 이런,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거 갖고 이거는 문을 열거나, 그거는, 그래서 무당의 한계가 그럴 수도 있잖아. 상담의 한계가.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 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 상담을 할 때는 종류가 다양하게 이제 정기되는 거야. 그러면, 인간에게, 인간에게 궁금한 거. 오늘 너무 재밌어졌다 <웃음> 자, 요거를 물은 는 우리는 큰 분야들이 있어요. 물으로 오는 과제가 어떤 것이냐, 물으로 오는 과그 여러분들은 지금 히히 거리고 즐거움이 멈췄다는 것은 내하고 소통이 됐다는 거다, 그치? 요렇게, <웃음> 어, 요렇게 됐을 때, 그때부터는 통하는 거야, 상담을 해도.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은, 인간에게 타고 이런 사람이 오는데 우리는 이가제를 우리는 알아요. 야그치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내가 긴 난간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난간 극복. 두 번째는 그치? 내가 가는 길을 선택하다갈 길을 선택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인연 문제. 갈 길은 내가 할 일이나 갈기이나 똑같아. 그치?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난간을, 지금, 이 지금 이 난간을, 어려운, 거금이난간 어려운 게, 이 난간을 극복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게 갈팡지팡 어디로 가야지, 뭐 해결할지, 이 갈팡지팡한 사람들. 그 다음에 주변에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골치 아픈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일, 에이? 하고 있는 일, 하는 일이, 응? 하는 일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음, 이거 잘 되는 걸뭘 하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 뭐, 어? 아, 성신자고 말고, 하는 일이 좀잘 진행이, 진행이 올바른 거에요? 그 하는 일 진행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하번 여러분들이 수리사주를 배우게, 배웠을 때는, 소리 사주를 배웠을 때는 내가 이 영혼의 문을 여는 방법을 다 가르쳤대. 가르쳤나요, 십니까 똑똑. 에이. 아 창문 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문을 여는 방 영혼의 문은 똑똑해 갖고 안 되는데.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웃음> 자, 우리 이곳은 기본적으로 한크립하자이 이것이 우리는 수리사주 에으다 수리사주에서 우리가 할때 이것이 1번, 2번, 3번, 4번 곡선이다. 이걸 해운으로 기점으로 푼다. 자 해운으로 기점을 푸는데 이런 문제가 난간되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난간이되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샘플을 내가 설명을 해줬을 거야. 1번 구간에 왔을 때 1번 구간에는 운이 굉장히 좋은 시기야. 제일 좋은 시기야. 그런데 이 시기에 나에게 물으러 온 사람은 시기는 좋은 시기이지만은 어떻게 쫄딱 망해가 있는 시점이 대부분이라는 거다. 이것이 바로 업장. 업장에 걸려 있다는 거다. 그러면 업장에 걸려 가지고 힘이 들어서 내인데 상담하러 온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하고 소통이 잘 안되고 있을 때 소통을 하고자 했을 때 어떤 말로 이 소통이 가능하겠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칭찬을 해야만이 소통이 잘마음 문을 잘 열겠나 부정을 해야만이 그러겠나 예 말하고 조금 다르고 그 내가 이거 사람은 칭찬에 억수로 약하단 말이야 그죠 아 그러면. 그런 수를 하면 안되지 어에게야기 <웃음> 하면 안되지 어에 걸린 사람 보고 업이얘기 하면 안되지 <웃음> 자 내가 그때 우리 영어로 문을 여는 방법이다 이게 네. 제일 시기에 왔을 때 무엇을 했어요 이 사람이 힘들고 왔다 이말 그치? 물어 네. 왔다는 것 힘들고 왔어 네. 그럼 운이 좋은 시기에 또 힘들면 어떻게? 반응을 아는 보면 아는거야 자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자신감을 다 갖게 되면 그런데 이런 시기에 상담하러 오게 되면 나는 상담료두배를 받습니다. 이랬습 응? 네. 네. 아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당장 반응을 하게 된다.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지요 딱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인상이 싹 찌그러들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게, 아까 제가 눈으로 바라했잖아. 실체를 눈으로 바라,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 사람의 얼굴을 바라는 거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음의 그을 그래. 네? 눈만 봐갖고 아니고, 눈치, 코치, 입치를다 봐야 돼. 아, 또, 꼭 해야 되네. 자, 이런 할 때는. 구치하니까 이상하고 있지 <웃음> 자 이거 여러분들은 올때올때 올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이 행동 거지를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직감적으로 캐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요새는 내가 잘안 가르치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눈치를 봐야 돼이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 네? 어떻게 해야 되는 지자 그러면 대외관계를 많이 하고 이 예절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모습과 그냥 막 무대 보러 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고 뭐 이상하게 행동이 딱 꼬이가 있는 사람은 저뭐 귀신이 들 있든지 역하게 큰일든지 무당이 되든지 역하게 한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화제를 음. 받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키워요 음. 믿고 들었기 때아 그거는 나눠 거기에 그 모른다고 네. 하는거예요그 네. 예외 이런 막 능말때는 기도 기도 여식 아니, 떠내기 떠내기든 어떻게 하든 우리는 가도그 문을 열보면 떠내기가 오든 지나가는 사람이 오든 인연이 오든 무조건 상관없어 보면 다 포나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내고집 바로 절대 하지 말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자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예의가 갖춰져 있다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 어, 그그 타입이다, 그 타입이다. 그런데 거기 조금 거칠기 조금 있다 이거. <웃음> 자,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딱 이렇게 정상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기본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의 생각을 끼야 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대응고 상담할 때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을 캐치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두 번째, 이거. 눈치 봤지, 앞에? 음. 그, 그러니까 눈치를 다 보고, 아, 일반 사람일까? 아니면, 어떻게? 이쪽 분야에? 아, 간상 그거는 사람에 따라 도와다호주문에 돈이 있는 순간에는 가상이 확 폐지고, 호주문에 음. 돈이 없으면 똑같은 시간에도 찌그러져. 그 갖고 어떻게 알아? 간장떡, 간장떡, 아, 아, 아, 그러니까, 간상딱들어오 지금 호주머니가 없으면 찌그러져 있고, 지금 들었는데도 호주머니에 뚝뚝하면, 이거 살짝 펴 있어. 그걸 보고 어떻게 알아? 안 돼. 그래서, 이 입체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사무실, 개인 사무실을 찾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올때 행동으로 좀 옮기라. 그래서 올때 보게 되면, 여러분은 친절히 악수도 하고 이렇게. 왜 악수를 할까? 에이 참.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람하의 심리를 못 이기고 집안일을 못 이기고 악수는 친한 감정이죠 친한데 나는 용을 이것을 우리 인사이고 예전 인사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모르는 사람도 여기까지 왔니거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이때 이 향기를 참 주시하는 거야. 이 코치를 코치 어, 냄새를 에이, 참. 아, 그 조금, 이가 자꾸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웃음> 자 그러면 이렇게 쫙 하다 보게 되면 어? 나는 이 코를 최대한 발휘해야 돼. 이 사람이 향기가, 어떤 향기가 나타날까? 이것이. 네. 그코그 코치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하게, 아, 평범하게 한 사람들은 평범하고, 여기서 코가 쫙 찌르면, 어떤, 어떤 식이 있겠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화장품에는 우리는 방향제를 쓰게 되는 거야. 방향제는 처음부터 그, 알데이트 화물이 들어가 있는거예요 향기가 팍 붙는 것은 화장품 가격이 상 가격이고 향기가은어히 풍기는 것은 좀고고 화장품 백화점 화장품이야 그럼 은근히 풍기면 백화점 가방을 들고 올 것인가 향기가팍 <웃음> 이르면 어떻게 시장 바골이 들고 가 그걸 해야 되는거야 판단을 해야 되는거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죠? 운치와 코치. 그 다음에 이제 있지 말로서, 말로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진실을, 진실을, 진실한 대화를 하러 온 사람들은 이 말이 부드러워요. 내가 뭔가 한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드럽지만은 그렇지 않고 12조로 뭐, 점검하기 위해서, 넌 뭐, 안티하기 위해서, 니잘 하는 거한번 보자 해갖고, 이렇게 오는 사람은, 이 말이, 핫살이, 살이 들어있어요. 응,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 말투에, 여러분들의 기울을 많이 기르게 돼요. 응, 말투에. 근데, 우리 지금, 우리 저쪽에는, 어떻게, 말투에는, 이거는 없어. 그래서 어? 괜찮아. 막트에는 <웃음> 이게 하살이 없는 거야. 누군지 알지? <웃음> 조금 더 기다리면 하살 쓰나 <웃음> 하살 쓰기가 하지마. 아자 하살은 감추지 마요. <웃음> 자 이것을 하는데 요식이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보는 거야. 자 운이 좋을 때온 사람은. 운이 좋지만 뭔가 될것같지만힘 힘든 거야 힘든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희망과 꿈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은 힘들지만은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멘토로서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됩니다 사람. 필요한 것을 풀어줘야만이 이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연다는 거다 응? 응. 이 운이 왕이야 지금은 힘들지만은 이때 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장님 이때 선생님 이때 와서는 이때 복채 두배 내고 봐야 돼요 왜 나만 지금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근데 할지 처리가 못돼쫄까다해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 그래되면 어떻게 아 잘된다 카는데 이 사람은 뭐 나는 어떻게 해? 지금 죽을 돈 마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인상이 찌그러지든지 답을 연단 말이야. 그지 얼굴에 표출하든지 답으로 연단 말이 그러면 어떻게 벌써 이제 마음의 문이 통했다는 거야. 그때부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되는 거야. 자, 실제적으로는 지금 시기가 잘 돼야 되는데, 예, 지금은 힘들다. 그러면 이것을 이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내이 행운의 기회를 좋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제일 강건이요. 이렇게 되어보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뭐가 궁금하겠냐 분명히 나는 지금의 행운의 시기에 좋은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 말안 한다, 이까이그 뒤는 어떻게? 아, 복채가 놓아야 뒷말을 할까, 이거? 그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어? 아? <웃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딱 하고. 그래서 이제 풀면 마음 문이 딱 열리는 거야. 자, 두 번째, 이 시기에, 이번이다. 인연의 시기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문을 팍 열겠노? 이때는 인연에 잘 엮인다 그랬지.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 오는 사람 보고 인연에 엮여갖고 있다고 이래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문화가 그런 거 없어요. 이래도 불러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는 문을 연락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우리 정말 칭찬을 해야 됩니다 희망과 희망 우리 천부경 카드가 어떻게 첫 번째 희망이라 했잖아 거기 첫 번째 카드가 딱 나갈 때는 희망이 담긴 말 희망이 담긴 말이다 자 이때 따왔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상관없이 자 지금 예?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났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인연입니까 그런데 이 만난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 어그러지게 갖고 전부 다 악연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좋은 인연이 만나야 되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 지금 인연에 꼬이가 있는데 좋은 인연을 만나라. 누가 어떤 사람이 좋은 인연인지 알 수가 있나? 그지 그러면 좋은 인연이 누구요? 하든지. 내가 인연에 꼬이 갖고 문제가 된다. 하든지. 나는 왜 이랬냐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 답은 어떻게 그럼면답하잖아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은 벌써 인연에 꼬여 있다는 거다. 그러면 그 인연에 꼬인 것을 이제 상식이 물어가면서 풀면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이 고비의 시기에 왔다. 그때 우리는 고비의 시기를 했다. 그치? 자 고비의 시기 때는 답 어떻게 해야 돼? 에이씨 그건 아니고. 뭐 에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했지. 이거 할 때는 고비의 시기 때는 사람이 정말 로 힘들다는 거다. 누구나 이때 제질 때는 엄청나게 힘든 거야. 지금 죽을 똥맛이야 그치? 그럴 때는 희망과 주려면 어떻게 되겠나? 아, 그렇게. 조금만, 말고 쬐-끔만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다. 음. 그럼. 그럼요. 자,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오게만, 쬐-끔, 억수 강조해야 강제해. 돼. 쬐-끔만 강조해야 돼. 어. 쬐-끔만 강조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는 희망이 이제는 거야. 이때까지 고등스럽는데, 아, 지금 될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진입을 이제 시작했어. 그러면, 그러 언제부터입니까? 이렇게 딱 놓을 거래 이 말이야.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이제부터는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한 3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3년 동안 어떻게 하면 죽어버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열 받는 거지. 영혼은 통했기 때문에 열 받아도 상관없는 거야. 그때는. 사실 그대로 니까 아그 이도가 또그때 그, 그, 그, 3년 못 기다리나 그지 그럼 3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 3년이 길다고 길지만 인생에서는 얼마 안된다 이 말이야 3년이라도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어떻게 준비해야 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응? 준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풀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카드를 뽑아야 되잖아. 다시 카드를 뽑아야 되잖아. 아, 카드를 뽑아야 되잖아. 그럼 카드는 그냥 뽑히나? 아, 복지가 이제 카드가 얼마나 뽑히지? 복지 없으면 뽑잖아. <목소리도> 아, 그런 거 없다. 그거는 알아서 뽑고, 그지 자, 가다 보면 우리가 카드를 다 하다 보게 되면 또 복체가 들어와야 카드가 뽑히는 경우가 많아. 그걸 예를 <목소리도> 일... 아, 이전에들니까 여기서 좋은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냐고 카드 뽑을래요. 이렇게 했는데 카드 뽑을까 말까, 안뽑을래안 안 뽑으면 그것도 집에 가야지, 뭐 그지? 아, 그거는 우리가 재밌게 하는 거야, 요그러니까 그러면, 그, 뭐, 고 뭐, 삼천이라도 내야 카드가 돌아갈거이요 또? 아니, 처음에 내었으니까. 음. 자, <웃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그건 알아서 받으세요, 이. 자, 이제 사번기에는 운은 왔어. 운은 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희망이 생긴, 뭔가 될것 같아. 희망이 있고 뭔가 될것 같은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뭔가 막 진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회의 시 그러니까 뭔가 막 변화가 있고 기회가 주어질 텐데 이럴 때는 문을 열려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아우 이기다 이렇게 잘 하잖아 봐라 응. 가만히 가다가 한번 엉뚱한 거예요. <웃음> <웃음> 이때는 기회와 기인을 만나야 되는 거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 때가 왔다. 그러면 와, 나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어떻게? 때가 왔으니까 어떻게 되겠나? 자기도 희망이 있고 때가 왔으니까 뭔가 하고 싶대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뭘 하겠나? 모르겠나? 모르겠나?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인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네, 이거는 공개 안할 거니까 해도 되겠지? 이때는 어떻게? 해? 자기가 기회를 잡을다 마음대로 잡히겠나? 그지?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뭐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쁜 사람 방풍 열심히 하고 소원 열심히 빌고 돈도 좀 모아 갖고 응, 리용하고 행사도 좀 하고, 응? 이거 다 해야, 그러 뭐, 열심히. 그치? 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건, 내가 생각해보자. 내가 타로카드가 이렇게 준비 안 했고, 항상 준비 안 했다, 하면. 우리, 이그 박순생, 그, 따님이. 아무리 잘그리자 무슨 소리겠노? 아무 그럴 게 없는데. 내가 준비가 안 해놨는데. 기회가 없잖아. 그치? 그건 이제 4년 전부터 준비해라, 다 해놨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만 오니까 어떻게 이게 딱 해결이 되잖아. 그쵸? 렇 응? 예, 타로카드가, 타로카드가 이렇게 기회가 딱 그리준다고 노력을 해도 해도 안 되는데, 준비를 안돼 있었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건 내 기인이 되겠나? 그래서 시기가 이든 기인이 오는 시기라 할지라도 기인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다 그럼 가만히 있어서 누구말따나 어? 내 시집은 그런, 그런 질문이 많아요 내시집 언제 가겠습니까 집안에 방안하고 방안에 가만있는데 히 누가 인이 오겠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아 그런데 갚으면 안되고 아까 그. <웃음> 자 결혼 컨설팅 회사라든지 신체기든지컨설팅인든지 온대 알려야 되는 거 나는 시집가고 싶소 응? 이런데 컨설팅 회사도 가고 선도 보러 가고 친구 소개도 받고 미팅도 하고 노력을 해야만이 뭔가 답이 있는 것이지 아 집에 일어나놓고 문장가나놓고 하루종일 집안에만 있는데 무슨 기인이 올것이며 남편이 올것이며이게 되겠나 그런데 사람들이 이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지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거 천만이다 안온다 가만히 있는데 어디게 오겠노 그죠 쫓아다니도 올똥 말똥인데 지금 자 그러면 이런 난간을 문을 여는 방법은 이렇게 됐다 그죠 음. 그럼 이 문을 여는 것은 우리 자 그러면 영원의 문을 여는데 이거는 사주에서 푸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심리 파로에서 우리는 푸는 방법을 우리는 강구해야 되겠지. 가 그래서 조금 쉬다가 이것을 다시 시작하도록.